표의 범위를 씌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표의 한 부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삽입을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표 전체 범위가 자동 설정됩니다. 그 다음 기존 워크시트를 체크하시고 K4셀에 행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K4셀을 클릭해주겠습니다. 확인. 이름을 보고서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행 레이블에는 부서명을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시그마 값에는 영어 독해의 평균을 넣어주겠습니다. 합계를 클릭하시고 값필드 설정에서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다시 영어 듣기 드래그 해주시고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평균 확인하겠습니다. 전산이론. 드래그 해주시고, 클릭, 클릭, 평균 확인해주시고, 전산실기도 드래그해서 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영역을 지정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누릅니다. 지표주는 소수점 자리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0 또는 샵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범위를 다 설정했어도 영어 토케만 사용자 지정 형식이 변했습니다 나머지 셀들도 마찬가지로 셀 하나만 클릭하시고 범위를 씌우든 셀 하나만 클릭하든 똑같기 때문에 셀 하나만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0점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시 사항에 0을 표시하라거나 표시하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샵점을 해도 되고 0점을 해도 됩니다. 반복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해 줍니다. 요약 및 필터 탭을 클릭해 주시고 열 총합계 표시 체크를 없애 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아래에 총합계 표시가 사라집니다. 기술부의 셀값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시트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시트 이름을 기술부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분석 작업 1 앞에 자동으로 생성됐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겠습니다.